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점검 내용들은 1일, 주간, 월간 임무 보상 및 보너스 보상이 상향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외 내용들은 딱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벤트 추가되고, 예, 네, 이벤트 추가되고 밖에 없네요. 일명 업데이트라고 부르죠. 그래도 보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주간 임무, 월간 임무 쪽에서 치력의 근원, 각인석 주던 보상들이 전부 정화수로 바뀌었습니다. 월간 임무 쪽에서도 치력의 근원과 각인석 주던 게 이제 정화수로 바뀌었고요. 주간 임무에서는 파편의 주던 개수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마석분의 쪽도 원래 각인석을 줬는데 영원석 정화수로 바뀌었고요. 월간 임무 쪽도 정화수로 바뀌었습니다. 어, 주간 임무와 월간 임무를총다 하게 되면은 총9홉 개로 받게 되네요. 그리고 누적 보상, 누적 보상 같은 경우는 요거죠 여기 임무 탭에서 여기 위에 있는 요것들 요게 누적보상이죠? 이 누적보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누적보상도 각인석 부분이 전부다 영원석 정화수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상급 축복의 물량 개수는 한개짜리두개짜리 개짜리.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개짜리두개짜리입문은 바뀌었긴 한데 개수는 똑같습니다 각인석 주던 거와 치력의 근원 주던 거 이것도 그대로 정화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월간 보너스 마지막 부분이 원래 눈부신 장비상자였는데 이게 빛나는 영원석 정화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간 임무의 마지막은 빛나는 영호석 정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펭귄트의 선물 이벤트하고 불완전한 펭귄트 돌림판 이벤트가 시작하는데 이 불완전한 펭귄트의 선물은 신규 출석부 이벤트고요 신규 출석부가 메인에서 여기 폭죽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새로 나왔고요 칠흑의 근원을 이렇게 주고 여기 3일차 때는 5강 악세를 주고요 5일차 때는 6강 악세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차 때 7강 악세사리 주네요.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유비 분들 이제 아이템 수집 하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펭귄트 돌림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벤트는 4월 14일까지고 보상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90%로 채워져 있으니까 한번 100% 때뭐 주는지 볼까요? 돌리고 백퍼센 되었습니다 오 두개가 뜨네? 아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본인 직업 아이템만 나왔는데 이제 본인 직업 아이템 아니고도 나오게 됩니다 블레이드코도 나오고 워러드코도 이렇게 나오네요 영웅 장비들도 상관없이 나왔으면 아 기속템이니까 나올 리는 없겠네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이펙트가 없는거 봐서는 일단 영웅태은 아니네요 어 블레이더 바빠 7강짜리 아 영광이네 영광은 다 했을거 같네아 이렇게 첫번째도 수정이 뜹니다 그리고 누적 부상도 노란 주화 개수도 상향되었네요 100개 300개 600개 그리고 마지막은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주화를 많이 챙기셔서 나중에 위치 주문서로 바꿔야겠죠 일단 한 번만 더 100% 채워보겠습니다. 오, 50강짜리가 나오네. 자, 두 번째 100%입니다. 자, 이번에도 영웅 두 개. 아, 역시 영웅은 자기 캐릭터 것만 나오네요. 하긴, 귀속으로 받으니까. 근데 뭐딴 직업 나와도 의미가 없죠? 아 근데 강화 수치가 아쉽네요 7강 위로는 안나오나? 7강 7강까지 벌써 다 있는데? 아 벨트 7강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수집을 하면 되지만 벌써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거 벨트도 저도 7강까지 다 했네요? 바로 8강 도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길드 퀘스트 보상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어 골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량 증가가 됐고 마력이 깃든 목걸이도 골드가 또 추가로 주네요. 기존에 마력이 깃든 목걸이만 주던 보상들은 골드가 추가돼서 나오게 됩니다. 어, 확실히 골드는 다뭐두배 최대 뭐네배도 상승된 거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변화된 보상은 없네요. 그냥 양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월드버스 매칭 스케줄 관련이 변경되었습니다. 프리시즌 기간에는 정기점검 이후에 월드버스 매칭 서버 목록이 확정됩니다. 참가자 확정 시기가 변경되는데 토요일 오후 11시에서 일요일 낮 12시로 변경되게 됩니다. 파란새우 주화로 구매하는 눈부신 탈것 소환에 아래 신규 탈것이 획득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탈것들이 이제서야 추가되는 것 어... 같네요. 좌절의 수업 네임드, 특수 네임드가 추가됩니다. 위치는 좌절의 길목이고요. 건전 전투력 60만 지역입니다. 배치 모스터는 좌절, 키리코, 좌절, 암흑전사입니다. 어 해당 위치를 한번 볼까요? 월드에 좌절로 들어가서 60만 지역 좌절의 길목 자 아, 여기에 좌절의 키리코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등장하게 되고 암흑전사 저기 이 위치에 등장하네요 구룡지 바로 밑에 있네 그 외에 몽환의 틈 상인의 소원 1 몬스터 스탯이 하향됐고 야수의 심연 시면, 야수의 심연2에 시면 정의 몬스터 등장 개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이보 상점에서 붉은 파도주와보유량이 보여지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줬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도입포 상점에서 저 이벤트 상점에 가시면은 붉은 파도 조화로 구매할 수가 있게 되죠 아 여기 상단에 마일리지 왼쪽에 붉은 파도 조각 개수가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오류 수정에 황혼의 땅에서 추적하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됐고요 어 몬스터의 스킬이 다르게 나오던 현상도 수정됐다고 하네요 일부 기기에서 장앤캐스트 및 지역 의뢰 수락 후 재접속 시 앱이 간헐적으로 종료되는 현상도 수정됐다고 합니다 세갈래 보급지 지역에서 특정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던 현상 수정됐고요 길드 퀘스트 중 정식용 물약 앵게 구매 퀘스트를 체력 물약으로도 완료할 수 있었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버그가 있었네요 기사의 소원 기사의 소원이 아니고 기사의 후회죠 기사의 후회 1에서 네임드 몬스터 밀리아가 두 마리씩 리스폰 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누가 뭐 발견했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였군요 어 이번에는 딱히 캐릭터의 밸런스에 관한 내용이나 뭐 신규 캐릭터 설명이 없네요. 그리고 29일 날 18번째 개발자의 편지가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탈것, 소환수 동료, 합성 실패에 대한 이제 케어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희귀에서 영웅, 영웅에서 전설로 가는 합성 실패, 20회 누적일 때 확정으로 이제 한 개씩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합성의 누적치는 게임의 오픈일인 11월 7일부터의 모든 기록을 다 검토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있네요. 기존에 가금러우 분들 이제 이 해당 패치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은 지금 4월 중에 대규모 업데이트 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비탱고원 이후 또 대규모 신규필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실루나스에서는 톨란분지 루나트라는 기만의 분지 이렇게 두가지 사냥터가 또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지역은 5만 이상 전투력으로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신규 캐릭터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개의 단도를 사용하는 암살자 클래스를 준비 중입니다 두 개의 단도를 사용한다 아 예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달라졌네요 이전에 처음 신규 클래스 두 개를 얘기했을 때합처와두 개의 단도 하나의 장검을 사용하는 삼두류를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두 개의 단더로 사용하는 암살자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버렸네요. 아, 삼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평범한 그냥 암살자 캐릭터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차원 난투전, 바트라 침공전에서 세 개의 서버가 랜덤 매칭되어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 경쟁하는 PVP VE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냥 콘텐츠가 메인이 되는 서버 대전 같네요.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 몬스터, 정해 몬스터, 네임더 몬스터를 처치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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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서버에 플레이어를 처치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획득한 점수로 순위를 매겨 보상이 지급됩니다. 어, 해당 부분은 이제 빨리 몬스터를 잡냐 아니면 플레이어를 많이 잡냐 이두개다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명이 다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pvp가 안되는 분들은 열심히 몹을 잡으면 되니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컨텐츠 및 아처 개선을 포함한 클래스 케어 그리고 기타 편의 기능 등을 개선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4월 대규모 업데이트 할때위 다추가내면서 아쳐도 이제 밸런스 케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월의 마지막 업데이트 소식과 개발자의 편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4월에 있을 대규모 패치 키키 및 캐릭터 밸런스를 기대해 봐야 할것 같네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